사고번호 5959한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왜 그러셨죠?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. 쉿. 이번에도 텀블러군요. 당신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. <웃음> 할 말이 많아 보이네요. 대답하세요. 그냥 열을 식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잡더니... 낮 1시, 2시가 제가 제일 핫할 때라고요다 햇빛 때문이에요 더우면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? 항상 다들 각자의 이유는 있겠죠 저도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다고요 그렇지만 화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안돼!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로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있지 마 위험하니까 무더위에 놀이기구와 모래의 온도는 60도를 넘어갑니다. 놀이기구와 모래의 온도를 확인해주세요. 뜨거운 음료가 담긴 텀블러는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. 시동을 끈지 얼마 안된 오토바이 및 차량은 뜨거우니 주의해주세요. 주의 깊은 관심만이 우리 아이들을 화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. 참기름 사용의 경우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. 화상사고 발생 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사용은 주의해주세요.